친근하면 아는 것 같다는 그래서 자기 주변을 늘 돌아보셔야 돼요. 안 그러면 금방 자기 왜냐면 자기 깨어있는 것 같은데 남이 볼 때는 못 깨어있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남이 볼때 깨어있게 보이려고 노력하세요. 그걸 의식하세요. 우리가 일반이라고 도의는 달라야죠. 근데 우리가 일반이라고 얘기하면 깝깝한 거 있으시죠. 고정관념 속에서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 같은 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 같은 소리만 합니다. 자기와 합리화하면서. 그런데 도인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? 도인은 건드리면 좀 맛이 달라야 돼요. 그 사람의 어떤 보존관념, 편견이 있더라도 탁 건드리면 딱 정신 차리고 어? 내엄력이었네 이렇게 판단하고 어? 그 말이 자명하니까 그렇게 하자. 이 바뀌는 맛이 있으면 도인이겠죠. 이런 분 만나기 쉽지 않아요. 죽을 때까지 같은 얘기만 하고 죽어요. 우리가 나이 들면 더 심해져요. 자기 법계가 더 견고해지거든요. 평생 그렇게 살아와서 나는 뭐 크게 힘들지 않았다 그러면 점점 그 법계가 진리 같아져요. 그런데 이게 노자에서 말한 딱딱한 상태거든요. 부드러우라는 게 열린 상태잖아요.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열려있는 분이 사실은 청년이죠. 진리를 사랑하는 분들은 나이 들어도 청년 같죠. 왜더 자명한 거 있으면 움직일 용의가 있으면 청년입니다. 근데 내가 진리야라고 선포할 때부터는 이미 이게, 어려서부터 이미 딱딱해집니다. 요즘 젊은 친구들도 딱딱해요. 딱딱딱해져 있어요. 나이 말안 들어요. 살기도 힘든데 내 법계나 지키자고 딱 자기 세계만 지킵니다. 그냥. 근데 열려 있는 분은 그 나이 육신의 나이가 그분의 마음을 구속할 수는 없잖아요. 마음이 열려 있는데 더 자명한 걸 추구하는 그러니까 깨어서 더 자명한 걸 추구하는 분이 사실은 견성 도인이에요. 근데 딱딱해져 버리면 일반인이에요. 우리 일반이라고 대화하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. 빠난 얘기를 계속 그 법계에서만 살려고 하잖아요. 자극을 줘도 근데 일반 도의는 달라야죠 건드리면 딱 정신 차린 맛이 이분은 정신을 차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그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도 깨어 있구나 자기 마음이 고집을 부리면요 고집, 엄력이 있으니까 고집을 부리다가도 어? 요거 여기까지는 아니야 하고 탁 틀어버리는 맛이 나와야 돼요 그럼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되게 맛이 다르겠죠 그럼 내가 자명한 얘기를 하면 먹히는 거예요 일반인은 내가 자명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원하는 얘기가 아니면 안 먹혀요. 근데 도인은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얘기여도 내가 자명한 걸로 다가가면 자명한 거에는 반응을 해 줘요. 아무리 싫어도. 그그그그 그, 그, 그 사람이 업력과 에고에서는 되게 거부해도 정신 차리고야 정신 차리자. 참나 입장에서 보자. 너 지금 습관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야, 저 말에? 저게 자명할 수도 있잖아. 이이 정도는 할수 있는 게 견성 도인이죠.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가 자명하게 깨달은 진리가 일체가 참나 작용이라는 건 아무리 확인해봐도 맞더라 한그 정도는 알고 계시니까 일체를 참나 작용으로 보니까 결국 그 이기는요. 내가 사는 내 마음에서 지금 나타나는 생각 감정 우감이 내가 사는 우주의 전부란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우주를 자명하게 경영하려는 그 마인드는 있다고요. 복공 도인들은.